아 근데 둘 뒤로 가면 안 되나? 안 되지 그걸로 방 탈출을 했는데 너는 진짜 조용히 해아 <웃음> <웃음> 진짜 무슨 제대로 복수한다 <웃음> 네,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둘씩 갈까요? 애매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너무 애매해요 두 명만 딱한팀 묶을까 그럼? 그러니까 둘도 묶고 혼자 한 명만 가면 되잖아 진짜 한 어. 명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어. 그한 명만 딱 가자 어. 나만 아니면 <웃음> 돼? 나만 아니면 돼? <웃음> 저는 상관없긴 한데 는 상관없어 그럼 여기서 그 여기서 묵... 묵지 빠에서 시간 너무 오래 걸니까두팀 나누고 혼자 한 내는 네, 사람이 무서워서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어, 이게 어, 많이 어, 걸려서, 어, 걸려서 자, 그래 자, 묵지 빠야 잠깐만 목... 두명이 사람이 한 팀이야 두 팀이야? 묵지 빠에서 두팀 묵지 빠야 묵지빠. 오케이, 묵지빠. 완성. 아, 영어야. 영어야. 네, 근데 우리 방송 분량에서 나 혼자 가면 재미없지 않을까? 아니. 아, 근데 그렇긴 한다. 아니. 야, 다시 다시. 어. 야, 그러면 여기서 묵지빠로 해서 이번에도 호시 혼자 나면 오 그냥 혼자 가는 걸로 하자. 어, 그래. 이번에 진짜 군말 없시다군 어, 그래. 군고구마도 묵지빠. 어. 오? 어. 어. 와, 이는 혼자 이건 혼자 야. 가야 된다. <웃음> 옆에서 챙기느라 더 힘들겠다. 아,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둘이 가는 거야? <목소리> 셋이 가고 아니, 이 아니야. 둘이 따로 다가.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가 앞장, <목소리> 너가 너가 앞장 쓰고 우리가. 이래 명호가 대장이다. 슬로포스 했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쩔 수 없어, 민규 형. 빨리 맞아. 밀고 나와. 어쩔 수 없어. <목소리> 어쩔 수 없어. 근데 도겸이 쿱스 형, 명호 셋이 같이 하고. 사람이 또 바뀌었네. 또뭐 디에 혼자 하고 싶대. 아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좀 약간 또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야뭐 목표물이 우리 둘이야? 아니면 콧수 <웃음> 형을 혼자 보내고 <웃음> <웃음> 차라리 어, 차라리 그렇게 할래? 콧수 아, 혼자 보내고 둘둘 둘 가자. 아니면 <웃음> 아니 이렇게 할게. 아 그럼 나 혼자 갈게. 진짜? 나 혼자 가고 <웃음> 셋이 가. 아 잠깐만. 아, 또 근데 또 우리 세시 가면 또 너무. 아, 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안 무서워. 아예 오리지널로 가자 가든가? 둘둘 하나 둘 갈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건재미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어. 형 혼자 가고 도겸이랑 뭐에이 씨랑 가고 아니 왜나 혼자야 아니, 형은 근데 어, 나도 싫어 자자 들어봐 틀어봐 나 싫어 형 근데 이게 나, <웃음> 내가 봤을 때 알았어. 재미, 재미를 위해서 조회수를 아니야, 나, 위해서 나 사실 나 사실 저번에 그때 그거 있잖아 다웃기려한 거야 아 진짜로 <웃음> 애 혼자 애도 보내라 나다웃기려한 거야 애너 혼자 보내라 그냥 나 진짜 나 이번에 나 가면 안 아니, 웃길 나, 거야 나얘얘 혼자 가나 혼자 갈게 근데 얘 혼자 안 가면 나 혼자 안갈 거야 아왜 그래? 아 <웃음> 어, 진짜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럴까? 우리 셋이 갈래? 너무 우리 너무 셋이 맞아. 가자 안돼, 아, 세명 가면 약간 너무 제, 안 무서울 것 같아서 나도 근데 좀 그게 그래 저희 정했습니다 호시랑 저랑 A 씨랑 셋이 같이 가고 도겸이 혼자 가고 쿱스 혼자 가고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웃음> 아니 네가, 네가 간다고 그랬잖아 <웃음> 도겸 혼자 가면 <웃음> 너 여기서 살인마 보고 싶냐? <웃음> 혹시 휘영이 원하는 팀이 있을까요? 진짜 베스트 아, 네. 그림 아니, 아니, 일단 들어볼게, 들어볼게 한번 들어보자 일단 이두 개를 줄게요 네. 어, 3, 1, 1 와, 이거 와. 너무 많아 네. 일단 패스 <웃음> 아, 니면안 했네요? 2, 1, 2 그냥 그래, 난 내가 네 보기게 제일 재밌이 거야 2, 2, 1, 2 누가 일이야 우리 2, 1, 2나나 아, 1이야? 아진 너가 제일 재밌 아, 우리는 그래. 겁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리 차라리 이게 나 형, 혼자로 나 이게 나 혼자보다 낫잖아 난 1개로 아, 할게요 나도. 그러면 2 1아 이러면 나도 무서울 거 같아 <웃음> 아 너도 무서워해야 돼 <웃음> <야>. <웃음> 어. 응. 아이디어가 있어 응. 세븐틴 노래를 전체 재생을 해놓고 응. 헷갈리게 구석진 응. 반에다가 하나 넣는 거야 너무 응, 순댓? 살만 걸러오겠지 순댓 <웃음> <웃음> 여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으로 대들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못다한 꿈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슈아 형, 슈아 형을 제가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만 약속하겠습니다. 오시아, 문 열어줘. 야, 어, 제가 지금 저거 열, 열고 바로 열, 열면서 열면서 바로 딱 잡힐 수 있게. 그럼 제가 이로 도망가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오오오 이가 안 보여. <웃음> 아, 진짜. <웃음> 호시야 <웃음> 호시야 너 그냥 그렇게 간다고? 호시야 <웃음> 형안 도와줘? <웃음> 한번맞으면안 돼요? 한숨씨 너무 빨리 끝나지 아이 방송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웃음> 한 번만 한 번만 한번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번한 번만 아.. 아.. 어, 어디 있는 거야? 아 어, 진짜 어디 있니? 여기 어디 하나는 있지?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열쇠가? 잠시만요 <웃음> 아 이게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열쇠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웃음> 아니 두 분이 저렇게 개인기를 <웃음> 또 하나 하면은 <웃음> 제가 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님. 후렴이 left and right 이런데 이제 후추를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후추나 뭐 소금. 왼손부터 한 번, 두번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한 번, 두번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리듬, 리듬. 아, 너무 잘한데5 6 7 8. 랩 댄, 와이. 랩 댄, 와이. 아, 네.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하세 아 이게 참 열쇠가 그게 들어가 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대신자야 아 왔어 대신 <웃음> 왔어 아 열쇠가 없던데? 열쇠를 못섞겠어야너왜 레프트 라이트 하고 있어 레프트 라이트에서 열쇠 찾으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삐에로는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고 카이든 어, 그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고 어?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어. <웃음>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뭐라도 해야 야 호시야 너 유출이어서 사억 내야 돼 어 3억. 저희가 컴백 전까지 뭐 그래. SNS 에나 방송에나 이제 이상한 유출을 하게 되면은 3억이라 얘기 했는데 이 유출이 스피커로도 나와서 이걸 들으신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 음원도 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억이래. 진짜 어쩔 수 너가 없어. 포인트 한부도 설명해서 방송 일자를 안 알려주셨어.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나는 아니면 자산 2 3억이 3억을 좀만 빌려주시면 어? 아니 어떤 여성분이 계시는데 봤어? 어? 어? 어? 봤다고? 진짜로? 여장한 사람 야, 말고 진짜, 리얼 잠깐만, 여자. 참아, 이게... 얼굴을 봤어? 아이컨택했대. 아이 마네킹 아니었어? 날 봤는데? <웃음> 누나 진짜 귀신인 것 같은데요? <웃음> 야, 우리 이번에 컨디션이 잘 되나 봐. 아 이제 가는 거야? 와, 진짜 떨리네. 와, 진짜 떨리네. 와. 아, 나 그냥 빨리 가고 싶다, 그냥 빨리 그냥. 가. 인만 따위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냥 가고 싶어. <웃음> 응. 음, 안녕하세요. 키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애들 안에 목소리 들고 있니? 와 엄마 이 누구 카메라야? 떨어졌는데? 그까 제가 키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어디 있는지는 안알려줄 거고 솔직히 아가놀랬죠 그쵸? 키를 찾아야 되잖아 키아 키를 못 찾겠어 어, 여기도 사람이 있다. 저건 누구야? 어쨌든... 잠깐만... 키는 어떻게 생겼지? 키 어디 있어요? 주한이야 키는 어디 있어? 가지 말라니까 또가 있어. 어, 열리는 줄 알았어. 안 보일 줄 알았지? 이리 와 근데 명우 패패키니즈 어, 뭐야? 페니마이즈 그, 패키니즈그놈은패키니즈 그 뭐야 <웃음> 그 피에로랑 같이 다니는데? 옆에? 그 정도면 안 되는데 같이 걸어 다녀 아, <웃음> 진짜 키는 어딨지? 감독님 키는 어디서 났어요? 키는 아예 없는데? 아이 진짜 키를 찾아야 돼요. 아,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하다가 진짜 덥겠다.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더올라요 아, 너무 힘들다. 나 가면 되잖아요. 굳이, 굳이 저 죽을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제가 뭐 해드리고, 키만, 제가 한정하면서 이제 그 키를 잡는 거죠. 키한 번만 찾아주세요. 잠깐만요. 어디요? 어, 좀 나를 잡지 말아주세요. 아! 아! 잠깐만요! 아! 남자 세명나한명 그쵸? 들었어 그냥 힘들었어 와, 수고했어 에이사 혹시 도 여자 귀신 봤어? 봤어 여자? 아 그냥 있는 거네 사람 제대로 못 봤어 섭외했네 아 이쯤 돼서는 그냥 인정하는 게 <웃음> 빠르지 도 그래 오케이 섭외 안 했다 <웃음> 섭외 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섭외 안한 걸로 아, 아 꼬잉 우리 가지고 놀라고 아 진짜 형 누나들 정말 진짜? 근데 별로 안 무서워 지금 나도 안 무서워 지금 진짜 어, 내가 말했지 겁쟁이 두명 모이면 뭐 된다고? 진짜 갑자기 아, <웃음> 보여줄게 내가 <웃음> 가요? 아 진짜 갑니다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빨리 와형형한테 응, 응. 응?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은마가 우리 여디는지알았 와야 아 뭐야 뭐야 나나 <놀라> 나를 만져줘요! 아 와와와 <놀라> 대박, 우와 와 대박 나, 깜짝이야 와야나 카메라 안아 어디 어디 어어우여 왜? 문 부셔줘 형 거기 문 봐봐 거기 들어올 수 있는지 봐봐 형뭐씨 어 야! <웃음> <있을 수> 있어. <웃음> <웃음> 여기도 있어. 잘림마 <웃음> 가면 쳤어, 안 쳤어? 쳤어, 어 쳤어, 어 여기 나갈 수 있어, 근데. 있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 없는데? 아 치지 마. 형,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처음부터 사림마 무섭진 않은데? 무섭진 않아. 난 가면 쓴 사람들이 더 무서워 어 가면 쓴사람이 무서워 한 분이 여성분이던데? 어 여자분이죠 성여한 분이 여성분이던데? 어여자분이죠아 어, 움직이시구나 이제 에그 아, 여자분 아니, 아니고 그냥 흰색 그냥 머리, 머리, 머리 여자분 말하시는 거 아니야? 계획에 없었던 분이시래 음. 초반에만 소가 준 거면 됐어 여기 <목소리>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우선을 해볼게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안돼 가면 가면 가면 아 가면? 가면? 가면 없는데? 아니 옆에 숨었어 얘 뒤에 숨어있나 보다 어. 아니 좀 비겁하게 숨어있어 <웃음>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숨어있다 지금 <웃음> 형 잡혀도 어. 오 있어 살인마 있어 야골어 나가 골어 나가 골어 나가 들어 나가 들어 나가, 골로 나가. <웃음> 형 빨리 빨리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아니야, 이거, 아거 이거, 아거 이거, 아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와,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웃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오지 어어어어세세야세자 아아 내가 세세형세세 o r e s it o u u 아와 돌아와 돌아와 아니 아 오! 오! 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무릎 꿇요 잠깐만요 잠깐만 요 잠깐만요 뛰어내봐가 둘이 되게 재밌게 한다, 근데 아, 재밌다 무릎 꿇었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가, 안가 어디에요? 됐다. 어? 그치? 야, 김지영. 야, 됐다. 부사님 안녕하세요. 이씨. 마지막까지 열심 예, 열세 분 다신가 하시는 힘주셨으셨죠? 나도 났어. 났어. 형, 잡힌 거 아니야? 몰라. 힘으로 그냥 명, 내가 두명두명 들었어 그냥. <웃음> 아니, <웃음> 씨름 대회가 아니라고요. 아니 잡혔는데 어차피 안 끌려가면 되는 거잖아. 혹시 여, 여자분 본적 있어요? 아니 칼, 칼 드신 분이 여자분 아니야? 아, 근데... 어? 그분 아니야 그분 남자분이고 아니 여장한 남자 말고 리얼 여자 캐빈에 위에 앉아 있는? 아, 근데 진짜 그분이 있대 그분 진짜 있어 진짜. 그분 구출하기나 그분이 그 얼굴 가면 안쓴 분이 이렇게 달려오시는데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진짜. 형형 <웃음> 둘이 제일 재밌었어 <웃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우리 알지? 양쪽으로 문다 잠궈놓고 둘이서 우리 어떡하냐? <웃음> 저희가 생각보다 탈출하 사람이 많습니다 네. 지금 탈출하 사람이 누구죠? 손한번 돌아볼까요? 했네 생각보다 지금 탈출 못하신 분은 이제 버논, 우지, 호시, 호시 조슈, 디노, 디노 준. 준 그래서 원래 30분 동안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한 명씩 어, 몰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폐, 폐 건물에서 보이, 브이로그 50분? 30분 그, 그거는 진짜 스태프분들 다 빠져야 돼요 그냥. 15분으로 하자 아, 17분? 17분? 일단 오케이 일어나 보자 자 어떻게 해? 여기서 이제 홍삼 게임으로 할래? 아니면 뭐뭐 뭐 게임 할래? 아니면 뭐 할래? 간단하게 진짜 단판으로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어린이... 하시죠 그거 재미없으니까 홍삼 할까요? 홍삼 할까요? 할까요? 네, 가위보는 약간 좀 네, 그렇긴 너무 하죠 네, 너무 게임 네. 게임. 네. 아니 초성 아니, 게임으로 아니, 갈래? 초성 게임? 초성, 초성 게임으재밌있게해 그거, 게임 그거 하자 그거 하자 뚜 던지기 초성 게임 할까요? 어, 초성 게임 할까요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외국인 많잖아 <웃음> 복불복? 어. 괜찮다. 괜찮다 이거 이걸로 하자 이걸로 이걸로 저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웃음> 하하하하 <편안하자. 웃음> 자 순서를 마음대로마음대로한번더 이렇게 칼다 긴글어 긴글어 자기가 누구 다음인지만 기억해? 자기가, 싶은 누구, 아, 자기가 누구 다음인지만 기억해? 으악 시 누구 다음인지만 기억해? 우지 형 뭔가 왜우정이될것 같지? 띠용 오 아. 아. 누가, 누가 걸려야 제일 재밌는 거지? 디노 디노 디노 올렸으면 좋겠다 응띠 음. 아우, 오, 오, 오, 야피크인데 오, 오, 오. 어, 덜 꽂힌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다 꽂혔어. 꽂혔어, 꽂혔어. 조슈아, 준, 디노. 와,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디노, 디노. 자기야, 디노, 디노, 디노야. 혼자 어? 가야 되잖아. 우와. 와, 진짜. 호시, 호시.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진짜 너무 무서워. 우 와, 우주형인데? 아, 거쳐 호시 가야죠. 미안해, 미안해. <웃음> 안녕. 안녕. 우리 이제 안전권이야. 아 우리 안전권이야. 이렇게 오리가냐고 넘버. 얘다. 아아 아... 야 최고로 많이 갔다 아 이거. 내가 쎄 조슈아야 <목소리> 오늘. 남은 X 갈리버. 피 올라라. 디노다 디노 디노다. 디노다 디노다. 둘이 원플러스. <웃음> 와준이 <웃음> <준비하시고, 웃음> <준비하시고, 웃음> 네. 준희는 근데 안 무섭잖아 준형은 안, 안 무서운데? 나 무서워 <목소리도> 무서운데? 나 무서운데? 나 무서워 아 예, 무서워 무서워 야, 아, 아. 이거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아, 아. 진짜 자 같이 일어난 김에 홍삼 게임 마지막으로 딱네 일단 오늘 원 플러스 원 했는데 남남 택아 남남 대진 했는데 <웃음> 아 제가 제가 하고 제가 걸린 줄 몰랐어요 네. 뭐, 아 이거는 진짜 아, 누구 말하면 누가 걸리는 거야 이건 진짜 있구나 그래서 <목소리도> <웃음> <웃음> 누가 말하면 말하면 아, 걸리는 거 다음에 아, 아, 그래. 진짜 말약에 하면 진짜 중국 음식 먹자 형 아, 아, 어. 갑자기 교훈을 주면서 네. 중국 음식 먹자 교훈이야 어, <웃음> 아~ 자기가 맞아지지? 말거 맞았어 한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네. 어, 여러분 여기 홍상회 하는 동안 제가 위로 아~ 위락, 위락, 위로위로 무서워서 지금 이거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집은 네, 맞죠? 네? 아? 17초가 아니야? 17분 아, 1 7초 17초 아니야? 아, 30분에서도 줄여준 거야 네, 네.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퇴근하면 되나요? 그럼 우리 쿱스 형이 힘차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수고하니다 오케이 퇴근 아, 아, 역시 고인 세븐틴 어, 잘했어 네. 수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방탈출 하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좋습니다 그 원래 30분 동안 찍으라고 했는데 멤버들 17분 동안 줄여서 너무 아이, 감사하고 <웃음> 여기는 우리 아까 하시는 데그 출구하는 데 아, 여기는 우리 그 마지막 출구 나오기 전에 아마 우리 팀 저랑 한솔이랑 오지 많이 도망갔던 데 여기였어요 지금 끝나니까 그래서 뒤에 그불다 켜니까 더안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할 때는 여기보다 더 어두웠어요 네. 처음에 그 카이 카이 듣고 있는 그 할머닌 같은 귀신은 저 쪽에 있었어요. 아 처음 나왔을 때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까 하면서 계속 멤버들 뭐 여기 뭐 여자 한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원래 생각하는 원 플러스 원은 제가 왕나주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사인마 초하고 애든 쫓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파는 구멍가 제가 들어갔네요. 무섭게도 음, 영화에서 담을던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 다음에 하지 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가지 말은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사실 겁이 많아서 더 이상 못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더잘밌는 콘텐츠를 보여드릴게요 아 무서워요 갈게요 <웃음> 진짜? 뭐, <웃음> 진짜 여기 노숙하시는 분은 <웃음>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영업 안 하는데요 호시가 내 뒤에 봤잖아 그치? 내가 먼저 했으니까 아 다른 볼까요 <웃음> 그러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보고 뒤에 또 봤다는데 진짜 아니야. 모르안 했어 진짜 아, 근데 진짜 귀신 <웃음> 먹 나도 진짜 귀신 <웃음> 먹는 거야? 오 대박이다 그니까 <웃음> 아니 지금 카메라가 없다고 <웃음> 에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웃음> 근데 너무 나는... 사람이었는데 어. <웃음> 진짜 너무 사람이었어 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못 가겠어 <웃음> 아 돌려볼래? 그럴까요? 누구 돼요? 저기 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여기 골터앉아서 카메라 이렇게 내려갔잖아 네? 지금 돌고 있을 텐데 지금도? 그럴까요? 아, 저, 아 돌고 있는데 그 슬래지처럼 모아가지고 모아서 모아서 빈들. 아, 진짜 궁금하다. 있어도 문제줄 없어도 문제 아니야? 그렇지. 아, 아,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를 봤으니까. 아, 너무 지금 이거까지 나중에 고잉으로 올려야 돼. 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있다? 아그칼막서 <웃음> 아, 얘기해 뭐험하고 <웃음> <우와>. 아. <웃음> 그렇대 나 진짜 근데 우린 진짜, 진짜